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기집, 청소년집, 어른집을 지었는데요 일단 오늘 미호가 아기집을 지었고 제가 청소년 방을 지었고 리아가 어른집을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경하기 전에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뿅? 이놈은 음 미오오 우리는 정말 조그만 아기잖아 오! 오늘 아기 미오네집 놀러 가자 오난다과오 오? 어떻게 생겼을까? 그러게 아기 미오네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? 미오야 미호야 여기서 자고 있구나. 야너 말할 수 있잖아. 맞다. 어 여기가 니네 집이구나 아기 집이구나. 심플하고 귀여운 나이 집. 야 여기서 우유도 먹고 도넛도 먹네. 난 이빨이 없어서 잘못 먹는데. 음. 어 귀여운 베이비 집이네 여기 아기 침대도 있어 리아야 미호네 집짱 좋다 우와 굉장히 귀여워 아기자기한 게 말이지 그렇게 여기 그치, 그치. 아기 식탁 꼭 어, 귀여운데 미호야 너는 음. 그런데 어 나중에 학교에 다니게 되면 뭐가 되고 싶어? 나는 아이돌? 아이돌? 역시 너는 끼가 많으니까 나중에 커서 멋진 아주 반듯한 모범생 같은 아이돌이 될 거야. 그치? 그럼 넥스트 레브 에스파가 어쨌든, 될 거야. 에스파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야. 아무튼 미호하기는 정말 집이 깔끔하고 멋있구나. 구독. 그렇게 10년 후. 아 나도 벌써 고등학생이 되다니. 어렸을 때 아기였던 친구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? 어어? 리아야! 오늘... <웃음> 리아야! 아니... 어... 10년 사이에 말이 변했네? <웃음> 아, 아니, 여배는 아니야? 아, 오랜만이다. 오늘 어렸을 때 기억나지? 미호 아기였을 때 친구 있잖아. 아, 어, 맞아. 자기가 뭐 아이돌이 된다거나 뭐 그런 말을 했던 친구였지. 모범생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 10년 만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가게 되었네. 어, 한번 오랜만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. 그래, 그래, 그래. 음, 여기가 미호네 집인가 봐. 미호야. 미호야. 미호야, 우리 왔어. 어! 오! 오, 10년 사이에 좀 많이 집이 변했네? 어, 미호는 없고 음... 집이 많이... 어? 뭐야? 너무... 니네 왜내 허락 없이 막 들어와? <웃음> 미, 미호야, 우리 기억나? 우리 아기였을 때 친구 여맨이와 음? 리하 아! 아 우리 깐부네, 깐부! 깜부. 오랜만이야! 어, 잘 지냈어? 어, 어. 음, 잘... 너 그런데 반듯한 모범생에다가 아이돌이 된다고 했는데 좀 모습이 많이 변했네? 뭔 소리야 나 완전 반듯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은 내 꿈이 아니야어어 어, 그렇구나 어 그럼 이거 보니까 스트리머가 될 건가봐 마이크도 어, 있고 <웃음> 내꿈 바뀌었어 나 브이로그 하는 감성적인 그런 여고생이 될 거야 아 그렇구나 아니, 구경 좀 구경 좀할집중 구경할게 어. 어. 어 리아야 오, 어, 되게 분위기 좋다 근데 뭔가 얘가 나빠진 것 같아 약간 흔히 말하는 그 일진 같아 그니까 난 일진들만 보면 무서워서 지가 떨려 음, 그래 근데 침대 옆에 이 망신한 밴지는 뭐야? 어따 쓰는 거야 이건? 이거 그 방송 어? 리액션할 때 쓰는 거야 여고생방이라고 <웃음> 하기에는 너무 과격한 방인걸 약간 펑키. 어, 어, 미호야, 근데 이 방에는 여기 피가 흘려져 있어! 아, 한 번은 들어가면 안 되고, 막 그런데. 아, 진짜. 어허, 어. 아, 진짜. 피가 막 흘려져 있고, 출입금자가 써 있는데. 뭐, 여긴 뭐 하는 곳이야? 여기서 연기 냄새가 나. 너 혹시. 너.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데. 어어. <웃음> 초반는 어. 그런 거 하면 안 돼, 미호야. 너 많이 변했구나. <웃음> 너누구한테 어른한테 꼰지르면 바로 알지 우리 즉숙 선배. 어, 어. 알지? 어 어. 어. 가만 안 둬? 너 근데 학생인데 그 책은 어디 있어? 공부나 안 해? 책은 학교에 있지. 어어 어. 집에도 공부하는 건데. 어어 어, 여기 뭐야? 여기 화장방인가봐. <웃음> 나만네. 스트레스 룸이야 어 근데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왜 화장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! 어? <웃음>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청춘은 즐겨야지 어그 그렇구나 너 정말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어? <웃음> 너 그거 몰라? 아프리카 청춘이다? 아, 아 아프리카...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 청춘... 너 진짜 못 배웠구나 공부 좀해 <웃음> 아프리카 청춘이다 몰라? 아 정말. 아프리카 청춘이다 어 이거 망치가 있네 여기에 또 어어 쨌든 우리 구경 잘했어 나중에 또 보자 응미아야 음. 음, 가자 오. 아무래도 얘가 10년 사이에 많이 삐뚤어진 것 같아 어, 집안 곳곳에 망치가 있는 걸 보니 우린 인테리어 시킬 건가 봐 <웃음> 어쨌든 미야가좀 많이 이상해졌네 음. 좋아요 그렇게 또 10년이 흐르고 아 나도 이제 벌써 서른다섯 살이구만 음... 내 아기 때 친구였던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러나 모르겠네 음... 어이구! 어이... 어 어이구! 어이구 리아 대표님 아니세요? 어휴 내가 바나나 주식회사 리아 사장님이야 야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니 어렸을 때 그렇게 어 멍청한 짓만 하고 다녔으면서 아이 나는 내가 이렇게 잘될줄 몰랐지 야 니네 니네 바나나 그렇게 잘 팔린다며 그럼 그럼 우리 거 델몬트 이겨 <웃음> 아 델. 데이... 너 기억나? 10년 전에 아또 개? 응 음, 미호 있잖아 오늘 개 만나기로 했잖아 아그 어, 녀석 학창시절 때 꽤나 공포스러운 녀석이었지 그니까 말이야 애들 괴롭히고 막 망치로 아유 그때만 생각하면 아유 땀이 또 삐질 나는 게안 되겠어 간은 하나 먹어야겠어 음 내가 볼 때는 미호 그 조폭이 됐다는 소문이 있어 음, 조, 조, 조폭? 음, 음, 음. 아휴 어쨌든 오늘 그 어렸을 때 친구 미호라 보러 가자고 여기가 미호네 집이래 오, 오. 음... 미호야, 우리 왔어! 미, 미, 미호야! 미호가 좀 많이 변했네! 미호야, 아본 사이에 너드가 됐구나! 아이고... 안녕? 어, 미호야! 헬로 우리, 기억나? 음, who are you? <웃음> 우리 음? 어렸을 때 친구 까무잖아. 컨트리 시대 my friend. 너너 너 조폭이 됐다는 소문이 가짜였구나. 너 지금 뭐해? 우리 남편이 조폭이야. <웃음> 아 근데 너가 지금 생긴 셈은 약간 작가 같다 작가. 음? 그런 말 자주 들어. 나는 그냥 집에서 놀고 먹고 있어. 어. 야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미호야 니네 집 많이, 차, 많이 차분해졌어 너 어렸을 때는 막막 막 침대 아래 망치 있고 그랬잖아 기억나? 아지짜스 그런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난 달라졌어 내 눈을 봐 <웃음> 아이고 초롱초롱 철들었네 잘 철들었어 잘 <웃음> 그럼 스튜핏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어집 분위기가 많이 차분차분해졌는걸 오오, 그래도 커피 한잔 먹으면 딱 어울리는 집이야.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니 마음이 놓인다. My friends, f r i e n d s 무슨 일 하나? Friends? 아 얘는 바나나 사고 파고 있고, 난 자동차 보험을 팔아. 바나나? <웃음> 바나나를 <웃음> 팔아? 오오. 그돈좀 돼? 어좀 조금 되는 것 같아. 오, 그래. 어이 나 빨리 나가자. 그래 그래 근데 그 바나나 사업하면은 뭐? 나한테 바나나? <웃음> 와못 들어주겠네 먼저 나갈게 <웃음> 아니 미호야잘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인다 네, 우리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비도 갖고 우리 뭐 어떻게 계라도한번 만들어야지 아 그래 그래 나중에 우리 또 나이 먹으면 그때 또 보자 <웃음> 그래, 그래 좋아 안녕 구독 아이고, 어. 아 아이, 벌써 30년이 흘렀구만. 아내 어렸을 때 친구, 그 친구들은 잘지내려고나 모르겠네. 음. 아, 비키셔, 어. 아, 누야 아, 뭐야 이 목소리? 아, 아, 니이 친구야 너 염색 좀 하랬잖아. 어, 아, 뭐야? 우리 빨리 빨리, 어, 우리 리뭐 어. 어, 음, 아이고 요즘 바나나 사업은 잘 되고 있고. 아이 <웃음> 클럽. <웃음> 근데 너, 너 누구더라? 나나 여매니 여매니 그래. 아 그런데 너그 친구 기억나? 누구? 미오 있잖아 미오. 조복이랑 견했던. 오늘 개러가는 길이잖아. 가자고. 음. 근데 걔네 집이 여기 근처라고 했는데.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응? 응? 아이고 아유 미호야 우리, 기, 우리 기억나 아이고 오랜만이다 어. 아이 다들 청정하네 아이고. 아이고 우리도 많이 늙었구만 그럼 그럼 아이고 난 오랜만에 봐도 <웃음> 똑같지 않아? <웃음> 아유 근데 왜 이런데 있어 아유 내가 내가 사업에 손을 댔는데 <웃음> 집이 쫄딱 망했어 <웃음> 집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인생은 참 모르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? <웃음> 어휴 그래요 <그려>, 그래 <그려. 웃음> 좋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만든 청소년집 그리고 미호가 만든 아기집 그리고 그래요? 리아가 만든 어른집을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! 안녕!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!